오늘은 상세한 비디오 분석을 통해 상기 은돈벨레가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살펴볼 것이며 은돈벨레가 토트넘에게 어떤 것을 줄수 있는지 파악할 것입니다 상기 은돈벨레가 어떤 선수인지 생소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먼저 은돈벨레의 포지션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전술을 사용하든지 간에 중앙 미드필더는 피치 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팀이 미드필더 지역을 장악한다면 그 팀은 공수 양면에서 커다란 이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돈벨레의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와 수비형 미드필더인데요. 그가 하는 역할은 수비 가담과 연계 플레이 그리고 찬스 메이킹입니다. 리옹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은돈벨레는 강력하고 전진 능력이 뛰어납니다. 신체 능력까지 우수하죠. 뛰어난 신체 능력과 활동량 때문에 리용의 회장 아우라스는 런돈벨레를 제2의 에시앙으로 묘사했습니다. 런돈벨레는 강력한 전진 능력을 가졌는데요. 공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공격의 지원 역할, 즉연계 플레이를 하며 공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는 자신의 본래 위치보다 전진하며 상대를 끌어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공격하는 동료들에게는 자연스레 공간이 생기게 되며 결정적인 찬스로 이어지게 되죠. 은돔벨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이 전진 능력은 토트넘의 포체티노 체제 하에서 더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차례대로 프랑스 국가대표 리옹 그리고 토트넘에서의 가장 최근 경기 히트맵입니다. 한눈에 봐도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프랑스와 리옹에서는 주 활동 반경이 미드 서드인 것과는 달리 토트넘에서는 파이널 서드 그것도 파이널 서드의 중앙지역의 활동 반경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스톤 빌라전 후반 64분 교체 투입된 에릭센의 히트맵입니다. 은돈벨레의 히트맵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포체티노 감독은 은돈벨레를 크리스티앙 에릭센의 대체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본래 중앙 미드필더와 수비형 미드필더를 소화하던 은돈벨레에게 갑자기 전진형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긴 포체티노의 유중은 무엇일까요? 포체티노는 운동 벨레의 찬스 메이킹 능력을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왕에서 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으며 89%의 패스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단순 패스 정확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비교적 후방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상대 진영에서의 패스 정확도를 봐야겠죠. 은논벨레의 상대 진영 패스 정확도는 86%입니다. 수치만 들어서는 감이 잘안올 수도 있습니다. 에릭센의 지난 시즌 패스 정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릭센의 아군 진영 패스 정확도는 89% 상대 진영 패스 정확도는 74%입니다. 은논벨레의 패스 정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리그 수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크게 유의미한 비교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즌 리그왕에서 최다 어시스트를 기록한 중앙 미드필더 테지 사바니어의 정확도를 보겠습니다. 테지 사바니어의 패스 정확도는 아군 진영 87% 상대 진영 56%입니다. 물론 에릭센과 사바니어가 은돔벨레보다 더 공격적인 롤을 맡았기 때문에 과감한 패스를 많이 시도할 수밖에 없고 정확도가 다소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운동벨레는 패스에 굉장한 강점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중요 찬스를 만드는 데에는 패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적인 드리블로 상대의 진영을 흐트러트리는 것만큼 찬스를 쉽게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다. 운동벨레는매 경기 1.9개의 드리블을 성공시키며 성공률은 72%였죠. 리그왕에서 드리블이 제일 좋은 네이마르의 드리블 성공률이 60%인 것을 보면 은동벨레의 기술적 수준을 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격적 재능 덕에 보체티노는 은돈벨레를 에릭센의 대체자로 점찍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은돈벨레는 골 결정력이 최대 약점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왕 38경기 출장하여 단한 골밖에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토트넘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성공시켰는데 이미 올 시즌 골 넣을 것을 다 넣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최전방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힙니다. 안도벨레는 기술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의 재능이 있습니다 이 재능은 에릭센의 후기자가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죠 포체티노 체제 하에서 수비 부담을 버리고 더 공격적인 역할을 맡아 기량을 반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형편없는 결정력은 반드시 보완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겠죠 또한 리그 적응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22살의 어린 나이 이는 곧 경험 부족을 뜻합니다. 거기에 가장 압박이 강하며 빠른 프리미어리그 은논벨레 역시 데뷔전 이후 인터뷰에서 프리미어리그는 힘든 무대다. 공이 빠르게 돌고 훨씬 격렬하다. 한 템포도 쉴 시간이 없다. 라고 말했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은논벨레는 이번 시즌에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과 패스에 특화된 선수가 잉글랜드 첫 시즌에 잘한 사례를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즌은 은돈벨레에게 거칠고 빠른 축구에 적응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이며 두 번째 시즌부터 그가 롱런할 수있을지 향가름 나겠죠. 여러분들은 이 영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전하면서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본 영상 댓글에 시청소감과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사이즈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